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Flexible r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어, 하나의 어떤 서버 샌드블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새로 한번 또샌드블리를 만들도록 하죠. 자 프로덕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요 이름 바꾸죠. 자 Flexible r 뭐 이렇게 아세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똑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어, 여기 어, 워크피스 있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아마 숨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쇼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워크피스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서버 어셈블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죠. 이 클램프 아세입니다. 자, 스냅 키고요. 찍고 요렇게 살짝 돌리고 돌린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립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치 주정. 더블클릭 이면 하고요 이면 추고요그 다음에 이 면이랑 형상의 바닥면이랑 서로 아포지트 방식으로 해서 조립을 시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옵셋 이면하고 이면하고 거리 값선 어, 이거 찍는 순서에 따라서 양수 값이 뜨기도 하고 음수 값이 뜨기도 합니다 자, 30 정도 주죠. 업데이트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어, 여기 이쪽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물론 뭐 이거를 그렇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위치 이동시키고 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걸 이용해 활용하셔도 되겠죠 찍고서브 아셈블리 찍고 해당 축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X축은 당연히 아니겠네요 Y축 맞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리버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번 개수하고 간격으로 주죠 1과 한 120정도 줄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조립된건 아닙니다. 얘 나름대로 어떤 컨스레인트를 따로 부여를 하셔야 되는거예요자 그래서 일치 이 뒷면이랑 이 파란거의 앞면 있죠? 주고 그 다음에 요면이랑 밑에 면두면 면 사이에 일치 구석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된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 참, 옵세이션은 빠졌나요? 이면과 이면 사이에 30을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이제 조립이 다된 겁니다. 여기는 하이드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값이 얼마죠? 50이고, 여기도 50입니다. 하나의 그냥 어셈블리에 끌어다가 두번 사용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센시에이션이죠. 이 값을 변경을 하면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변경이 되나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거리값을 해서 어, 여기 붙이고 싶으니까 이면하고 이면을 그렇죠? 파란면 있죠 여기를 뭘 줄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완전 정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t 컨트레이트는 됐는데 또 0을 주면 여기 이쪽도 한번 줘 볼까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죠? 와밍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에러라 기보다는 살짝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 좋습니다.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에어나요왜에어냐 그런 거죠. 어차피 이 메인 어셈블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서브 어셈블리는 하나의 그 상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단품처럼 그 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 내부의 어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것들을 얘가 알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왜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냐. 에라 뜨는 겁니다. 아시죠? 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그 얘기입니다.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그게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무조건 리즈 상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 아이콘이 뭐라고요? 예, 플렉시블, 아, 리즈 상태입니다. 리즈 상태인데, 그걸 이제 플렉시블 상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찍으시고, 이 서브 어셈블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콘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치수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한80 이렇게 보시죠. 그럼 얘만 이렇게 변경될 겁니다. 그렇죠? 50 하면 얘만 이렇게 변경이라는 게 보이시죠? 얘도 만약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찍고 찍으셔가지고 플렉시블 상태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만 또 다른 치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브 어셈블리에 쓰는 거지 단품을 찍으면 될까요? 단품에는 안 됩니다. 단품은 서브 어셈블리, 그러니까 서브 어셈블리에 쓰는 명령어인데 왜 단품을 찍었느냐? 잘못 선택했다. 선택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변경하고 싶으면 찍고 찍으면 리즈드 상태로 변경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아이콘이 바뀌었죠 또 찍고 찍으면 이렇게 리즈드 상태로도 변형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브 어셈블리에 대해서 상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뭐 서브 어셈블리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지 컨스트레이트를 바꾸는게 아니라 그걸 리즈드 상태로 쓸지 플렉시블 상태로 쓸지그 얘기입니다 보셨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플렉시블 상태로 바꿨습니다. 얘도 바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넉넉하게 한 8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치수는 좀더 넉넉하게 줘볼까요? 한100 정도로 업데이트 해보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치수에 의해서 움직이게한것 뿐이니까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거죠 이거. 볼트. 볼트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고 있나요?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얘를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도, 얘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얘가 안 따라올 겁니다. 처음에 조립한 거는 따라오는데, 리유저 패턴을 가지고 사용하신 부분은, 이게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죠. 자, 일단, 예, 리즈 상태로 변경을 시켜놓고, 다시 열어서, 별도의 창으로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리즈어 패턴 할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를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이 예, 요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어, 패턴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자, 요거, 이쪽부터 보죠. 열어놓고요. 요걸 쓰는 거는 맞습니다. 자, 이 단품을 가지고, 이 패턴을 재활용해서 맞추겠다. 여기까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패턴 정의를 사용하면 위치만 잡아줍니다. 위치만 잡아줬다 보니까 그 위치는 맞는데 얘가 앞뒤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따라가지 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지금 걸려있는 게 구속이 두 가지 있죠. 축일치가 있고 면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 앞면이랑 요 앞면이랑 그 구속 조건도 같이 얘가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요두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두 가지가 선택이 되죠. 얘한테 걸려있던 구속 조건 두 개를 다 쓰고 싶으면 이 상태로 쓰면 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클리어한 다음에 그 중에 한개 또는 뭐 여기에 뭐열개 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구속 조건만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둘다 써야 되니까요. all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죠. 하면 그렇죠? 얘도 생성되고 컨straint도 따로 복제가 됩니다. 이두 개가 따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 단 보겠습니다. 요 부품 찍고요. 아, 그전네요요 판이 두번째오죠 예. 예. 안에 들어 있는 패턴을 쓰겠습니다. 단품 찍고요. 그다음에 얘를 찍고. 그다음에 요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위치 차이들하는 거죠. 그러면서 컨스트레인트도 두 개가 또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Save All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창을 닫고 이 Assembly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리즈드 상태일 때는 이게 바뀌면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리유저 패턴에서 패턴 정의를 사용하시던, 그 패턴 데피니션을 쓰던, 뭐, generated, 뭐, c o n s t r a i n 를 쓰던, 리즈 상태일 때는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플렉시블 상태일 때 이게 따라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찍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하죠. 그럼 치수를 각각 따로 줄수 있겠죠? 색깔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자, 한번 70으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40으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미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런 부분 이제 해결됐으니까요. 요 상태에서, 자,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 우리가 지금 이 클램프라고 했을 때, 그 물릴 재질이 어떻습니까? 요 폭이랑 요 폭이랑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 방법은 일단 어떤 방법을 쓴지 안에 리 i g 상태를 플렉시블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바꾼 다음에 offset 값을 비활성화시키고 면 구속을 주자 면일치구속 해보자자 offset을 deactivate 하겠습니다 이쪽도 deactivate 하는거죠 그 다음에 워커피스 보이게 한 다음에 그럼 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플렉시블 상태니까 바깥쪽에서도 서버 어셈블리를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지. 이면과 이면 아퍼지트 방식으로요 또 이면과 이면 아퍼지트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면 착 달라붙자 죠 이게 첫번째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컨트롤 Z 하죠 지우고 지웠습니다 자 이게 첫번째 방법이고요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플렉시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옵셋값하고 매적값 간의 수식관계를 생성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만약 이 형상이 워커피스가 어 실제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 정보가 이렇게 남아있죠. 패드엔 정보가 남아있는데 스케치 정보가 남아있는데 만약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다. 뭐 스텝 파일이나 마이제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트리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 폭이 얼마인지, 이 폭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매저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찍고이 대화 상자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나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킴 매저를 체크하셔야지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야지 수식 관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여기. 음, 아니면,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앞면, 뒷면 찍으면 되겠죠. 자, 이걸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매장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활성화 시키죠 액티베이트 에도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요 7 0원 40이랑 4 0원 20이랑 수식관계를 걸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 걸 거니까 더블클릭 여기 70에서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수식관계를 거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겁니다 요 변수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수란 얘기고 여기에다가 넌 어떤 값 40값을 넘겨주는거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여기에다 넘어가는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거예요 만약 이 값을 a라고 한거고 이 값을 b라고 했을때 a n b가 되겠죠 그럼 a하고 b가 같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프레임 언어에서는 b 우항에 들어있는 값을 a 좌항에다가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이란 는 치수값을 측정값을 이 변수에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값도 4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OK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이 됐죠. 혹시나 나중에 수식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더블클릭, FX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를 딜리트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수정하고 싶으면 에디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케이 이쪽도 마찬가지죠. 더블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여기 20 여기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 돼요. 여기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클릭,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면 잘 따라붙죠. 그렇죠? 자, 여기에 또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매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식 관계와 수식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번째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물리일 이 단품 있죠 단품이었던 파트 정보가 남아 있다 어떤 생성 정보가 남아 있다 그러면 이 단품이랑 직접 수식 관계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수식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매장 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요 요것도 지워버리죠. 자, 40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파트를 한번 열어보죠. 열었더니만 자, 스케치부터 볼까요? 지금 스케치 요게 4 0이란 얘기죠. 요게 이게 2 0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메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여기 있어요. 어, 잘 안보이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여기 이네임 파라미터라고 보이시죠. 여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50을 관리하는 변, 치수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쭉 끝에 가볼까요? 너무 길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건지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리네임 파라미터에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명칭을 주는 겁니다. 직접 쓰시면 돼요. 얘에 대해서, 리네임 파라미터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이름을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창을 닫고요. 다시 어셈블리로 들어오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더블클릭 수식을 거는 건 좋은데 지금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지수를 활용할 거니까 스케치를 이렇게 트리를 펼쳐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스케치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케치가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변수들 목록이 쭉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찾기 힘드시잖아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근데 이름을 바꿔놓으면 이런 식으로 찾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이 값이 여기에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오케이 하죠.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스케치 찍고요. 20, 더블클릭, 오케이 오케이 하면 수식관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이 단품이 자, 해볼까요? 스케치 있죠? 더블클릭 어? 들어와서 이 값을 변경을 해보죠 50 여기는 뭐30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나오고요 어셈블리 올라와서 업데이트하면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만드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어, 정리를 해보죠. 어, 하이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움직임을 상위 어셈블리에 쓰고 싶으면 그 어, 어셈블리를 리지드 상태 평상시에는 리지드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플렉시블 상태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 다음에 그냥 뭐 하셔도 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셈블리의 컨스트레이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메저 기능을 그리고 파라미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시 관계를 거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활용하시는 간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 어셈블리 상태에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렉시블 리지드 서브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품이 아니라 서브 어셈블리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